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려입니다. 자, 요번 시간에 하실 내용은, 자, 앞편에 장쿠션, 긴 쿠션으로 어, 플레이트 시스템, 접시라고 그러죠? 자, 하셨습니다. 요번에는 좁은 구역 플레이트 시스템. 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러 가시죠. 자, 오늘 하시는 접시 플레이트 시스템. 앞편에서는 긴 구간이었죠. 요번에는 좁은 구간입니다. 좁은 구간은 자긴 구간은 한 포인트당 한 팁이었는데 여기는 좁은 구간은 반 포인트당 한 팁씩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5포인트가 맥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8포인트가 코너에 있는 점을 향해서 치는 것이 아니고 코너에 완전히 이렇게 근접하게 여기를 치시면 8시 당점을 주시고 치시면 됩니다. 점을 보고 치시면 15포인트가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속도는 1에서 1.5레일, 뭐 가까우니까요. 1에서 1.5레일. 그리고 충분히 회전을 탈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일단 맥심각 18포인트 한번 시탈해 볼게요. 당점은 8시 당점이죠. 8시 당점을 주시고. 코너 모서리에 그대로 부드럽게 굴려주시면 됩니다 코너 모서리에 그대로 부드럽게 굴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18포인트가 맥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반 포인트당 한 팁씩 어떻게 나오는지 자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 반 포인트 출발해 놔둬 봤습니다. 반 포인트는 원팁이라고 그랬죠 코너의 점을 보시고 원팁을 주고 치시면 코너로 떨어집니다. 일단 시타해 볼게요. 자 원팁은 한시 당점이죠. 투팁은두시 당점, 쓰리팁은 9홉시 당점입니다. 한시 당점을 주시고 부드럽게 미들발로. 한 시당쯤 주시고 부드럽게 미들발로 자 이렇게 하면 콘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번에는 공을 조금 옮겨놔 볼게요. 자 이번에는 공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자 그러면 자 콘에서 출발이죠. 콘의 출발 자한 포인트 떨어져 있으니까 원팁투 팁을 주시면 됩니다. 코너에는 점을 향해서 치셔야 되죠 그럼 요정도에 맞겠네요 당점은 10시 당점 10시 당점을 주시고 코너에는 점을 향해서 이래서 1.5일 코너에는 점을 향해서 이래서 1.5일 이렇게 간결하게 회전만 충분히 거시면 됩니다. 회전을탈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거죠. 자, 다른 배치도 한번 시달해 볼게요. 자, 이번엔 배치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2팁 출발에 완팁 도착이니까 플러스 하면 3팁이 되겠죠. 자, 코너의 점을 향해서 9시, 3팁을 주시고 부드럽게 굴려줍니다 부드럽게 굴려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1족구를 먼저 맞고 가는 배치 한두개 정도 하고 시타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번에 배치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코너의 점에 이렇게 1족구가 내 공이 가는 선상을 그어놓습니다. 그럼 대략 1팁 정도가 나오네요. 그리고 공이 2적구가 있는 위치도 1팁입니다1팁1팁 다음은 2팁이죠 자, 투팁을 주시고 코너에 갈수 있는 두께. 자, 여기서 봤더니 뭐한 8분의 4 두께 정도 되네요. 자, 투팁을 주시고 8분의 4 두께. 자, 부드럽게 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부드럽게 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간단히 득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안쪽으로 한번 시탈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배치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조금 옮겨 놓을게요. 요렇게. 자, 그러면 자, 투 팁을 바라보고 있고 도착이 원 팁이네요. 그럼 또3 팁을 주시면 되겠죠. 코너로 갈수 있는 두께, 음, 8분의 1.5 두께, 8분의 1 두께 정도 되네요. 자 회전을 9시 당점 3팁을 다 주시는 거죠. 주시고 8분의 1 두께, 부드럽게 이들발로. 8분의 1 두께, 부드럽게 이들발로. 조금 두껍게 맞았는데 그래도 득점이 가능했습니다 자 요런식으로 코너의 점만 향해서 Q선을 긋고 내가 가는 포인트에 팁수와 도착 포인트 팁수를 더해서 1에서 1.5레일 부드럽게 치시면 됩니다 충분히 회전이 탈수 있게끔 쳐셔야 되고요 그리고 회전이 탈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것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1조 구를 먼저 맞고 갈 때는 어 두께 확실하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뭐 시타 장면은 몇개안 나오겠죠. 그래도 시타 장면을 몇 가지 보시면서 충분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시타면으로 가시죠.